자자자자 자, 자, 자, 다들 청소 자 반장 스킬레톤 네 선생님 자들 차렷 선생님한테 경례 안녕하세요 선생님 <놀람> 자저 뒤에 뒤에 뒤에 쟤또 자고 있네 쟤자 여러분 일단은 수업 전에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만 야생에서 고인물을 만나 이렇게 썩은 살점으로 남았습니다 자조비 학생을 위해서 응, 응, 응, 응, 응. 내 친구. 아, 어. 어, 뭐라는 거야? 아, 안 됐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야생이든 어디든 유주한테 살아남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 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스킬레톤네 선생님, 자 유주한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아, 제가 먼저 죽여야죠 옳지 잘한다 그렇죠 너희들의 선배 엔더 드래곤을 따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어 누구보다도 무섭게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알겠다 네다 네. 같이 오자 운동장으로 집합하세요 자 집합 자 이번 시간은 아 어, 체육 시간으로써 여러분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다 저기 선생님 어 좀비 학생 왜지 기왕이면 어쩐 데서 하면 안 될까요? 나 진짜 불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크림 바르고 나오라고 랬잖아요꼭 참으세요 이것도 몬스터에 되는 길 중에 하나니까 자 먼저 슬라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딱네번까지만 분해가 됐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많은 분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어자 아주 커진 모습 너무 좋아 자 슬라임 아주 왔어 그렇지 그렇지 아 3등분 맘에 들어 자 자, 어, 덤벼봐 그렇지 야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그렇지 아 좋아 자 일로 써봐 몇 등분이야 1 2 3 4 5 일곱, 여 8등분 아주 좋아 어 저번보다 아주 무조야게 능력이 향상이 됐어 그렇지 아주 칭찬해 아주 슬라임 잘했어 자 여러분 자 슬라임 잘했다고 박수 아 잘한다 아 나도 슬라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크으으으으 아, 잘했다 아주 좋습니 다자 슬라임 들어가 네 수고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슬라임처럼 노력하면 최고의 몬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엔더맨 어우 나오려고 자, 우리 엔더의 능력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너는 사람의 눈을 보면 아주 위협을 주고 순간이도 잘하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눈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 이기면 선생님이 1등급 줄 거야. 알았지? 눈싸움 한다. 준비, 시, 작! 어, 아주 좋아, 엔더맨. 어자 잘하는데. 에이, 선생님, 이게 뭐하신지에요? 하하하, <웃음> 내가 이겼다. 방심은 금물. 자, 들어가. 오, 좋습니다. 습니다 아쉽지만, 엔더맨은 c 등급 주도록 하겠어요. <웃음> 잠깐만. 아, 뭐가 이게 허전한데? 아! 너네 패티움 잤지? 에이, 몰라, 몰라. 짱는서훔쳐버리겠 아, 그렇지! 그거야! 역시, 엔더맨은 훔쳐야 엔더맨이지. 좋아! A등급! 어, 어서, 어서. 자, 다음은 좀비 학생. 자, 선생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좀비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좀비를 넘어드려요! 그러니까 유저를 아주 좀비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게 아이고 선생님이 저기저 달리기 연습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도 너무 느리잖아요 저 벽까지 누가 가장 빨리 가느냐 선생님과 달리기 시합 한번 합시다 네 자신 있어요 하하하 <웃음> 자신 있기는자 준비 시작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어이구 어이구 좀비 봐라 봐라 널 보면서 무서워하겠다 유저들이 어? 그러니까 고인물한테 내가 잡혀먹는 거지 에이 선생님 너무 그러지 마요 진짜 나 열받아요 네가 열받으면 뭐할 건데 네가네가 네가. 어? 에이 선생님 진짜 화남자 진짜 빨라진다 네가 빨려줘 받자지뭐 에이 아, 진짜 쓰리라다 가보라고 와, 아! 아아 짜자! 와, 아, 아씨 짜증나! 아! 우리 학생도 선생님이 1등급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다음 크리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너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팀티를 해 어? <웃음> 크리퍼 학생 C등급 보셨죠 여러분 어? 자기 성질을 못 따르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거 봐 학교 이거 운동장 이렇게 또 만들었어. 나 교장 선생님한테 혼 나겠네 진짜. 자 어쨌든 우리 크리퍼, 아 가스트 빼고 모두 잘 잘했어요. 유저가 봐도 아주 끄떡없을. 아 몬스터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주 선생님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점심 먹고 다음 수업에 또 봐요. 자 수고하셨어요. 맛있는 점심 되세요. 예. 예. <웃음> 어? 뭐야? 몬스터다. I was h e 재밌겠는데? e I see y 여놈! 하! 너무 쉬운데 o 이 d o 무량 동 h 로 o t I c 하게넘어가 l i e v e 자자자 m n o 점심 맛있게 드셨... not sure. I'm n 야! 야. 뭐야 다 죽어있는 거야 지금? 저저 저, 저 물은 뭐야 저거? 아, 이..이거는 고인물 아.. 야, 애들 당했네 고수한테 당했네 아이고 조심하냐 아이고